안녕하시옵니까 좋아 자네가 이번에 새로 우리 집현전에 오게된 과학자 이름이 뭔가? 개빈이옵니다 좋아 개빈인가? 네, 방금 면천 혹시... 했습니다 면천 제가 많이 보던 그 아주 그냥 양아치 광대랑 조금 닮으신게 양아치 어허 어, 이자가 지금 아아 아, 아, 죄송합니다 우리, 소, 소, 소, 소. 우리 집현전에 뛰어난 학자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건가 이 천한것이 말이야 아송구합니다 아, 아, 이자가 지금 음... <웃음> 잠깐 왠지 그대를 보니 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구려 예? 나도 한때는 내 뒤를 이을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 <웃음> 예? 그 아이는 저 이상 존재하지 않아 뭔 소리 하시 u r e I w a 이러다가 노래, 부르겠네. 노래 부르 s s u r 아 I was sure. I was sure. I was sure. I was 아 u r e I was 버 u r 지금 was sure. I was s 이 r e I was sure. I was s 아 r e I was sure. I w 이 무슨 일이지? 아니 저 나를 아시오? 아 그게 중요한게 아니오 지금 여기,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오! 여기에 또또 평행세계를 끼얹어? 자네 아비의 이름은 무엇이오? 저희의 아버지의 이름은 김자 병자 까지 하겠습니다 <웃음> 김병 김병 까지 하겠습니다야? 김병 까지 <웃음> 맞습니다 하겠습니다라 맞습니다요. 맞습니다요 근데 이보시오 아니, 여긴 도대체 무슨 말이오? 가로열고 대충 설명하는 자막 가로닫고 아 그런일이 있었구려 <웃음> 정말 대단하단 말이오 누가 도대체 이렇게 이끌었단 말인가 가로열고 대충 그동안의 일을 다시 설명해주는 자막 가로닫고 와 자네가 정말 수고했구려 자는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혹시 나좀 도와줄 수 없겠어? 가로열고 김평처리를 어떻게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는지 설명하는 자막 가로닫고 아 그럼 좀 쉬어야겠구만 음. 김병까지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을 찾고 있어 김병철. 간단하게 조금 줄여서 말해야 되니까 김병까로 하죠 김병까. 아니 남의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막 까도 된단 말이요? <웃음> 아니 병까 김. 저아 이제 네. 근데 저 밑에 사람 좀 두도 되는 것이지요. 집현전 학자인데 밑에 사람 정도는 당연히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. 내 좋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추천해주겠네. 누구인가요? 앙페나. 왜 하... 네,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전하. 방금 음. 왜라고 했는 것 같은데 왜? 네 증기기관을 조금 개량을 했도다. 하하. 우리 따거 본 사람. 쏘여버렸어. <웃음> 적당히. 적당히. 할 수가 없어. <웃음> 이게 이제 증기기관인데. 예전에는 물 딛는 동력을 여기서 받아왔다 그러면 예예. 이제 이 동력이 필요가 없어졌다 어 끊어도 돌아가는군요 저 예, 증기기관 동력을 통해 물을 길어오고 예. 그 물을 통해 증기기관을 돌리고 무한동력이옵니까 저 무한은 아니지 그래도 불은 지펴야지 아, 않겠는가 아, 그래에서 그렇... 이리 와보게 예어어 음. 바깥에 나무 공장에서 이렇게 들어온 목탄들을 아 이래서 목탄을 저하 응. 이게 그러니까 ]이냐. 불을 계속 지피고 지피고 지펴서 연구하고 그래서 지편전 와... 어이 어이 어이 <웃음> 저... <웃음> 죄송합니다, 좋아. 그대는 나의 편인가? <웃음> 그럼요, 좋아. 지편전이라 지편은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자네는 아니, 그 무사가 언제 되나? 다 죽어서 템을 다 잃어버렸습니다. 아니, 저번에 내가 줬던 그 인건마저도? 예. 아니 이거 참. 아니 당신은 저 기억 나십니까? 외로시오. 날 아시오? 저희 모르는 사이입니까?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? 아니 당신 누구요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. 분명 맞는데. 자네 지낼 데가 없으면 예? 여기 다래객잔 들어가서 주무시게 여기. 아 여기 음. 여기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요. 아아 아니 지맘대로 갑자기 맨 위층에 올라가더니 짐을 풀더군. 전에 있었던 녀석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앙페나. <웃음> 저 녀석 또 위험한 일 시킬걸? 권장을 쳐야되나? 아 음, 편하? 부르셨습니까? 우리 네. 전화 없을 때는 친구처럼 러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 편하게, 말 그렇지 말 놓을게 군대에서 친구 만난 느낌이야 그래 그래도 이렇게 가가지고 어? 철도 그래도 녹기 음. 시작해야 돼 이거 야 근데 실장 자리 안남냐 실장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 성형외과인 줄 알아 지금?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증기기관 음. 기차를 만들거란 말이지 아 철도 깔려고 나 데려온거야? 어아 손에 흔부 치는게 제일 별론데 너 무슨 소리야 맨날 황토로 세수하면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봐봐 봐봐 나처럼 이렇게 왼손에 나무 오른손에 철길 이렇게 어? 듭니다 어. 실시 <웃음> 실시 오른손에 철 왼손에 땀너 오른쪽 왼쪽 구분 는 못하니? 그러면 밥먹는 손에 철도 철도 왼손잡이니? 응 음. 그러면 그걸 반대로 지금 나양손잡이 죽어 이씨 죽어 <웃음> 죽어 저기 철도를 철도로 우클릭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딱 설치하면 이렇게 돼. 안 돼, 안 돼. 이거 안 돼, 안 돼, 안 돼. <웃음> 돼, 돼, 돼. 안 돼, 안 돼. 이거 하지 마. 하지 말아 줘. 내 저자의 관상을 보아하니 말을 뒤지게 안 듣는 것 같구만. 어, 왜안 될? 같은데. 음. 방금 어, 뭐 터지는 거. 소리가 들렸는데, 개빈 잔에 속 터지는 소리였나? <웃음> <웃음> 내 자네의 관상을 보아하니 머리가 하얗고 눈썹이 진한 게뭐 검을 들면 관상이 바뀌나? <웃음> 뭐 검을 들 어쩌라? 뭐 검을 들면 관상이 바뀌나? 수 있다네. 어허, 난 그럼 다른 걸로 보면 된다네. <웃음> 관상을 하도 잘 봐서 관상을 맨날 바꾼다는 가차 김병철 선생입니다. <웃음> 그 사람, <웃음> 그렇지, 그렇지. 음 <웃음> 역시 자네는 나를 잘 알고 있구만. 하오. 아니 하오가 아니지. 하오. How? How? h o 이 How? How? h o 봐 어떤데? How? 괜찮은데요 학 h 님 w 봐. 봐봐. 어좀 많이 o w How? How? How? How? How? How? How? How? How? h 진짜 How? How? How? How? How? How? 내가 어떤 세월을 거쳐서 집현전에 지금 들어온줄 알아? 그래서 누구야? 불러와. 세자 저와 부릅니다. 아니 아니 나를 불렀는가? <웃음> <날> 좋아. <웃음> 앙페라 뒤에.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<웃음> 와! 와! 미친 빨라. 와! 앙페라 이 녀석아. <웃음> 너가 나 지켜주기로 했잖아. 내려와. <웃음> 그럼. 이 친구가 내가 내가이제구가이게구가이친 뒤에 있어. 구가이친이조구만이친구이친구이스로달이이 뒤에 있어. 오케이, 조금만 더 도망쳐. 그 페이스로 달려. 오케이, 좋다 좋다. 뒤에 친구가 이 뒤에, 뒤에 통역관, 뒤에 통역관, 뒤에. 통역관, 뒤에. 막대 먹은 모양의설로는 뭐야? 스릴 있지 않아? 아니 막와터스 되게 심하다 너. <웃음> 와 마음을 솔도길 바로 오래 담갔다 이거야? 와 <웃음> 안돼 <웃음> 터진다. 어어 솔도 어. 안 터졌나? 옆관 나으리만 좀 긁힌 거 맞지? <웃음> 어생활계에 조금 났어. 어어 <웃음> 괜찮아. 어, 이 언덕만 넣으면 바로 마을인데? 진짜. 옳지 다 왔다 근데 거지야 내가 중국에서 삽질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말고 모서리로 좀 해야 돼 모서리로 와. 한국어 짜증나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헤이. 뭐. <웃음> hey! 말하시안걸 자파게리, 짜파게리짜파게리 <웃음> <웃음> 근데 거지야 여기 와서 봐봐. 와, 이거. 이못 이거. 곤장을 좀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이아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나 철도 거의 다써아아 아. <웃음> <웃음> 열받네 이거 진짜 때! 가만있어 가만있으라 뭐 했제 가만있으라 <웃음> 했제 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광한대교이긴 <웃음> 길을 오긴 왔네요 여러분 드디어? 간다? 아 안찍고 왔네 아 간다 점프하면서. 아 솔로가 부족해. 아, 진짜 다섯 개만. 내가 할래. 내가 할래. 내가 할래. 내가 할래. 내가 할래. 내가 할래. 가 내가 할래. 내가 할래. 내가 내가 다 만들어놨어 도대. 싫은데? 하하하하 이거. 알았어 너가 해. 알았어 너가 해. 오케이. 여기. 맞아? 봤어? 그거 맞아? 좋아 왜 부르느냐 여기에 시작부분에 고리 하나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음. 고리 하나 요렇게 해서 만들었 싸웁니다 음. 그럼 한 대를 길게 하는게 좋겠구나 이 정거장 길이를 늘리거라 예? <놀람> 나는 왜이 분명히 나는 면천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거지 난 계속? 아니, 면 대학원생을 뽑던가 어! <웃음> 이사람 n 도망가지? h y o 기 서보게 인사! 음음 <웃음> 음, 음, 그렇지 그렇지 어, 저작거리 사람. 어, t s wrong w 둘 t h you? What's w 니왜 나가! 야! <웃음> <웃음> <웃음>